うんはいうんいい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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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에 용병 잡을거지로 아부야 용병 잡을거지로 아부야 그러니까 맨몸이라서 그냥 뚝딱이 아. 야무지게 맞거든요 음. 이거리요 음. <웃음> 아, 아, 아. 어. 너무 좋구나 음. 그 날먹해들 음. 상대하니까 어. 너무 야무진들 음. 어. 어. 지야, 초 u s 나 늦었어. <웃음>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주 좋은 조짐이구요 이거 빠르게 고출 가기 빠르게 고출 가기 포탈 커버하는 또빠질거리하시는 이거 이딴 것좀 하지 말라 했는데 나이스 음? 나도 음, 나도 응, 나도 나지나간다어나 음? 그냥 도나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응 어어. 지랄하지 마, 나들 나도 나도 응? 똑같은 거 반복 하실라 아, 거기서 치료를 하신다. 아유, 내가 못 참는데. 음. 아, 뭐 어쩔 건데 그거? 어? 아, 던져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음? 아, 바로 들면 되는데. 아, 어떻게 하실 건데 그니? 아, 아씨 음? 있어 가지고. 아, 잠깐만요. 선생님. 하지 마.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꺼져 이 새끼야. 흥 아, 절대 안 되지. 흥, 절대 되지. 그냥 사지. 와! 아, 아, 아. 요새 이게 제가 폰이 꺼줄수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공포 당해 줘 가지고 어. 그냥 응, 안 구할 거야. 통탈 무조건 날 거야. 흥, 통탈 할 거야. 응, 홍탈 할 거야. 내림풍타리야? 내림풍타리야? 내린풍타리야내린풍타리야내린풍타리야 아야야야, 뭐야, 꺼져? <웃음> 아이, 깜짝이야. <웃음> 아이, 뭐야. 아, 너가야, 뭔고 아이, 너무하시네, 이거. 가능성있다. 어 이거 쌉가능. 거리 쌉가능. 거리 쌉가능. 응 거리 쌉가능이야. 응 절대 절대 절대 안 되지 그냥. 어디서 그냥 카우보이 들고 그냥. 카우보이 S 10등? 응 절대 안 돼. 다 1등 좀 돼야지 그냥 요 어? 상대가 될거 아니냐. 뭐..뭐야 이거는 그냥. 어? 절로 누워있어 그냥. 어한 1등 좀 데려와야지 인마. 어디 그냥 10등 딸리가 그냥. 딸다리 범네어 뭐야 뭐야 뭐야. 응이쪽 가면 이야아 뭐야 뭐야 와얘 반대로 오네 아, 이쪽로이야가이야아이쪽로 가면 이야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무 그만이거든 우후 뭐야 응, 어가어매직인가 걸리네 어떡하냐로 어, 나한테 와야지 그치 그치 와 가드 좋아 야, 전차 가드 좋다 후 이게 바로 전차가드가 너무 좋고 공이 안맞고 어, 어떻게 잡을건데 어, 어떻게 잡을건데 어떻게 잡을건데 이리로 와야지 <웃음> 아, 전차 너무 좋은데 이번판은 생존자판이네 아 한바퀴 돌아야지 오, 오, 오, 오, 얌치 아, 지금! 오, 나이스 와나좀 잘했다 어? <웃음> 전차가 또 막아줘 미친 야 전차 너무 좋아 어떡하냐고 오이오이 오이 전차쿤 <웃음> 야 전차가 나두 번이나 막아주는데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타이밍이